네, 안녕하세요. 김상우 소영입니다. 오늘 창업상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창업상담 문의가 늘었습니다. 창업상담은 저는 신규 창업자 상담과 기존 창업자 상담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상담은 아무나 해선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의 창업상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창업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한 사람이 아닌 그분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생사고락이 결정되는 일이 창업상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업상담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저의 사례를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돼지고기 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요즘좀 힘들어서 쭈꾸미 집으로 누가 바꾸라 그래서 쭈꾸미 어, 집으로 직접 바꿨는데요 더 안됩니다 일을 어찌하리까 또 어떤 분 제가 만났던 분은 아 저는 정말 예쁜 카페 운영하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1억 남짓으로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창업해서 정말 행복한 카페 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리스타도 배우고 온갖 어, 상권 입지 정해서 오픈을 했는데 하루 매출이 이거 10만원, 20만원 이러고 있습니다. 한달매출 500이 안 됩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저는 최초에 누군가와는 야 나의 창업계획을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료상담이든 무료상담이든 요즘 뭐 인터넷 어, 어디를 가도 내가 물어볼 곳은 정말 많습니다. 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러면 너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맞춤형 창업상담 코칭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창업상담 전문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창업상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를 설립한 게 1997년 사업자거든요. 오래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뭐 오래 있으니까 제가 이 업계 어떻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한 길로 이렇게 작은 스몰 비즈니스 컨설팅사를 운영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케이스를 접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하는 부분도 일차적으로 제가 어떤 직접 컨설팅을 하지 않아도 상담만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드릴 수 있는 게 상담입니다. 특히 나의 창업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정말 폭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다 돈,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상담은 신규 창업자 상담이 있고요. 기존 창업자 상담이 있습니다. 창업상담의 형태 어떻게 진행할까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상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온라인 상담 그러면 뭐 유선 전화로 상담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상담을 하거나 이랬습니다만 최근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줌으로 만나는 상담도 많이 합니다. 줌, 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굴을 서로 보면 하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 상담 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상대방의 사업 환경을 객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드리는 툴로서는 특히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은 줌 상담을 많이 신청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창업 상담을 통해서 떤 내용을 상담해 드려야 될까요 당장 창업할 건 아닌데요 앞으로 직장생활을 또 하고 그 이후에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뭐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당장 급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첫째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박한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남들이 따라하면 어떡해요? 얘기 한번 한다고 따라할 정도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창업 상담만 잘해도 첫째, 첫 단추를 깨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 미, 과연 현실성이 있는 아이템인지 없는 아이템인지 현실성이 있다면 그게 수익 모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상담해 드리는게 신규 창업자 상담입니다. 특히 좀더 들어가자면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아 근데 무슨 상황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죠. 무슨 사업을 할지는 저는 최소한 창업 실엔 3개월 전에만 결정하면 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업 아이템을 시뮬레이션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해당 아이템을 운영하는 선배 창업자분의 표정이라도 살피면서 과연 나도 이 길로서 나의 창업 인생을 걸어가도 될지 낼지를 판단해야 되는 일이겠죠 궁극적으로 저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사업 환경, 조건,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조건에 맞는 최선의 창업 준비법 과연 뭘까? 이거를 정리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창업이 가까우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A라는, B라는, C라는 아이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브랜드를 만났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과연 저한테 맞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아이템 상담, 브랜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현장에서 해당 아이템을 목격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해당 창업 상담을 하시는 주인공 입장에서 과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결 결정하는 거. 이게 아마 신규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과연 할까 말까 한다면 무슨 사업을. 아니면 어떤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배워서 내가 해볼까. 이거를 결정하는 일단 이게 아마 신규 창업자 창업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코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어느 동네에사는데요야 그곳에 요즘 이런 가게가 나왔어요 야 이런 가게에다가 제가 이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해당 상권 하물며 해당 점포가 결정된 상황은 인터넷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도 일차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인터넷만 믿으면 안 되죠 반드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출장으로 현장을 나가서 판단해 드립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점포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을 상담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야, 제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전수창업을 한다면 어떤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인수창업을 한다면 뭐 이런 케이스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런 창업상담만 잘해도 제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일수 있습니다 이런 창업상담 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담을 실행하는 전문가에 따라서 경험도 다르고 시장을 보는 관점도 다를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또 어떤 전문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수 있는게 창업상담 입니다 두번째 요즘 아까 제가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기존 창업자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자는 당장 돈을 드린 케이스가 아닌데 기존 창업자들이 이미 돈을 드린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어찌하올리까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죠. 저는 기존 창업자 상담을 보면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야 어떤 경우는 야이 사업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야이 브랜드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점포 누가 계약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창업자들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단추부터 다시 깨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야 이거는 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상황이 이라는 거죠. 저는 기존 창업자분들도 제발 돈 들어가기 전에 전화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미 돈을 들여서 간판도 바꿨습니다. 돈을 들여서 야 새롭게 인테리어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새 브랜드를 달았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됩니다. 어찌하오리까? 저는 제발 사고치기 전에 전화라도 해서 물어봅시다. 키 같은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꼭 전문가들의 다면평가라도 하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야만 창업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기존 창업자 상담 유형은 딱두 가지입니다.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요. 잘됩니다. 안됩니다. 이두 가지죠. 잘됩니다의 상담은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A라는 매장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이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점포 하나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 점포를 기업형 즉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통사업 쪽으로만 한번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온라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대리점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볼까요 뭐 이런 잘됩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을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지금보다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첫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두번째 안됩니다는 어떤 합니까 안되는 원인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원인 파악이 안된다면 현장 실사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상권 분석도 하고 구체적인 이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만 그 원인에 따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상담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저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죠. 저는 창업상담 이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창업상담을 통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집안에 명운이 달린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상담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제대로 사전에 검증한다 필터링한다라는 개념으로 제대로 된 창업 전문가를 만나서 디테일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상담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죠 다들 아니 창업상담하면 비용을 얼마 나 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비싸지 않습니다. 유명한 역수인을 찾아가더라도 시간당 10만원 내지 않습니까? 전문가와의 이 상담을 진행하시면 창업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폭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예, 창업자와 창업 상담 창업 상담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창업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말 드리면서 오늘 창업통 예 강의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TV는 늘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시장의 긍정에너지 창업시장의 신박한 아이디어를 늘 공유하고 있고요 창업통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남겨주시고 늘 창업통TV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 이런 영상 컨텐츠 왔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창업통TV 강의실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